김을 예방해 볼게요 <웃음> 오늘의 지장템은 김 플라스틱이 없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트레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김에서 나온 트레이인데 이런 트레이가 없는 김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지금 양반 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온 광천 김 그다음에 지도표 김 아시죠? 음, 고로케가 지금 마트 대형마트에 가니까 트레이가 없는 김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, 그렇다면 이 트레이 없는 김의 장점을 세 가지를 빠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모양은 그대로인데요. 이게 아무래도 트레이가 없다 보니까 좀 김이 부서진다거나 음. 아니면은 이렇게 뜯다가 찢어진다거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<웃음> 맞아요. 도시락에 들어있는 네. 작은 김들은 네. 잘 뜯어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그 트레이 없는 제품들을 보면은 레이저 커팅 이렇게 이 적용이 돼 있어요. 오. 그래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쭉 뜯으면 아주 오. 쉽게 잘 뜯어지는. 오. 그래서 아, 지금 한번 뜯어볼까요? 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자세히 보면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고 어? 어, 어. <웃음> 이게 아까는 잘 뜯겼는데 어,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잘 뜯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손에 이렇게 뜯다가 기름이 묻는 게 싫다 이러면 저희한테는 뭐가 있죠? 가위 그렇죠 도구가 있죠 <웃음> 그 가위로 살살살 잘라서 먹으면은 아 멍. 두 번째 키워드는 플라스틱 절감인데요 우리 김이나 아니면 홈런볼 버터링 같은 좀 이렇게 약한 식품들의 음 트레이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? 그 얘네들 빠스라지지 말라고 그렇죠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트레이가 <웃음> 있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김, 이렇게 얇은 김을 포장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음이 트레이가 없으면 은 김이 잘 흩날리잖아 그러네요 주저, 주저 넣고 <웃음> 이제 그것도 있고 이런 제습제를 동봉하기도 쉽다는 이제 그런 포장 공정의 편리함 때문에 트레이가 필요했던 건데 근데 이 트레이로 발생하는 김 트레이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3,000톤이나 된대요 허, 엄청 많아요? 많죠? 엄청 그렇게 아, 김 많이 안 먹는 줄 알았는데 <웃음> 우리나라 사람들 김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, 맞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심각성을 업계에서도 인지를 하고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거고 김 조미김 20봉을 기준으로 플라스틱이 94g이 절감이 가능하대요 허, 어,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게 트레이도 는 데다가 이제 트레이가 없으면 부피가 줄기 때문에 이 비닐 바깥 비닐 사이즈도 또. 세 번째 키워드는 부피인데요. 이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지면서 부피가 줄었잖아요. 그래서 장점이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장점은 일단은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. 그래서 김을 사게 되면 은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 쌓아도 아,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. 네, 진짜 크잖아요, 김이. 네,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스무봉인데 요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공간 절약면에서 굉장히 음. 좋은 것 같고요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포장이 음. 3분의... 크기가 부피가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비닐이라든지 바깥에 그 상자라든지 차지하는 음. 공간이 3분의 1로 줄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자연스럽게 그 포장 폐기물의 양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. 아, 그러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닐도 그렇죠. 이 아. 비닐도 줄고 밖에 겉에 아예 밖에 포장하는 박스 크기까지 오. 줄다 보니까 실제로 동원 FMB에서 파악한 거에 따르면 실제로 포장에 들어가는 양이 포장재의 양이 3분의1로 줄었다고 합니다. 허, 야 플라스틱 포장재 아니죠? 오오 응? 응? 정말 반듯한 네모예요. 네. <웃음> <웃음> 나는 찢어진 기호로는 절대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. 짠. <웃음> 와